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의대 외과학 교실의 교수 한석지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아혈관종의 자연경과가 되겠습니다. 어, 소아혈관종은 소아의 어, 양성중양중 가장 많이 발, 음, 발생하는 중양으로서그자연경과는 어, 2세까지는 중양이 커지는 증식기가 있고 2세 이후에는 중양이 작아져서 사라지는 어, 세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태기는 10세까지 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아혈관 중에 그 자연경과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환자를 소개해 주면서, 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환자를 한명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임심 37주에 자연분만된 하나로 우측 손목에 혈관종이 있으면서 혈소판이 감소되는 현상 즉, 카사바메리증후군으로 출생제 7일에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어 지금 그림에 나타났듯이 나 우측 손목에 어, 상당히 음 흉악한 혈관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기 참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 상태에서 어, 혈관종을 제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추후 아이의 어, 팔에 어, 기능적인 장애와 어, 미용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는 카사반메리증후군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카사반메리증후군은 혈관종에 있어서 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카사반메리증후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환자의 사진인데요. 큰 혈관종이 어 오른쪽 팔에 점박부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이 혈관종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혈관종 안에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보이고 그 안에 음철액의 세포들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이죠. 이건 마치 스펀지 같습니다. 그 조직의 성분은 스펀지의 이 조금조금한 그 벌집 같은 그 모양이 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 혈액에 있는 세포들,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들, 여기 혈소판들이 여기에 이제 트래핑, 갇히게 되죠. 그러고서는 쉽게 죽는 세포부터 어,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혈소판이죠. 그래서 카사바 메리증근이라는 거는 혈관종이 비교적 커서 그 혈관 중 안에 있는 혈관으로 돼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에 혈액의 세포들이 트래핑 잡혀 가지고 그것이 죽어버려서 어~ 혈액의 그 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 많이 감소하는 것이 이제 혈소판이 감소를 하게 돼서 혈소판이 감소를 하면서 또 다른 응고인자를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고인자도 깨지게 되는 거 그래서 출혈성 소인이 나타나는 것을 혈관종에 동반된 카사바 메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은 어~ 환자 한테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 저한테 전원는그 당시 환자의 상태는 카자반메리 증후군이 심하지는 않지만 음, 중도 정도 중도 정도가 있어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 환자는 비교적 음, 심한 혈관종으로 합병증이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합병증 치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어, 카자반메리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 합 어, 치료를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이 혈관종은 굉장히 빠른 성,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혈관종이 빠르게 성, 성장을 하면은 어, 종양의 가운데 혈액 공급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괴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빠른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치료 방법은 수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 치료를 그냥 시작하면 되는 상태라고 판단돼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어, 약물치료제로는 베타차단제 하고 인터페론 알파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치료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카사, 카사바메리증후군의 치료가 있겠고요. 어, 카사바메리증후군의 치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혈관종의 합병증인 카사라메리치료고는 입원 중에 치료하고 입원 후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는 어, 둘다 동일하게 베타 차단제를 하고 인터페론을 투여하는 것인데 일단 베타 입원 중에 베타 차단제하고 인터페론을 투여해서 어, 혈관종의 성장이 억제되고 소멸의 증후가 있는지 어, 약물 효과를 확인한 후에 어, 약물 효과가 확인되고, 또한 특별한 약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 어, 환자를 일단 퇴원시켜서 몇 개월 동안에 그 인터페론에 가 베타체전제가 필요, 음, 투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를 입원, 입원 중시행할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어, 인터페론의 주사 방법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어, 그 다음에 태우는 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자가 투약하면서 외래 추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인터페론의 그 주사는 피하 주사로서 우리가 어, 인슐린 맞듯이 그 어,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 본인이 맞,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자가 충분히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그 슈퍼바이저 하에 어, 투여가 가능합니다. 카사발 메리증후군이 치료가 된 후에는 어, 혈관 중에 그 자연 어, 경과가 음, 보통 이제 소멸을 하게 되,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나 살펴보면서 외래 추적을 하는 그런 큰 치료방침을 정하고 어,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약물치료 7일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약물치료 치료 7일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어, 어, 탱탱하게 들어왔던 종양이 혈액이 빠지면서 어, 쭈글쭈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음, 현상을 어, 확인한 후에 약물치료가 음, 이 환자한테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어, 피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서 특별히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환자는 퇴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을 퇴원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후에 보호자한테 인터페론의 피아주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집에서 그 인터페론을 투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환자는 퇴원하게 됐습니다. 약물치료 2개월 후에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 약물치료 2개월 후에 환자의 그 혈관종은 더 많이 좋아졌고, 일부 혈관종이 덮고 있던 피부는 정상피부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약물치료의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더 약물치료를 하였고, 그 약물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약물치료를 종결한 후 2개월에, 2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어, 약물치료를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혈관중이 다시 증식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한후 어, 약물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외래에서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약물치료 종결하고 나서 3년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 환자는 어, 3년 동안 외래 추적상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나 어~ 혈관종 중에 모세혈관종 부분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정맥이 일부 두드러지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혈관종에 있던 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피하지방층이 어, 지방세포가 없어져 없고 혈관종도 사라졌기 때문에 어, 그 혈관종에 있던 그 피부가 어, 피하 조직이 어, 없어져서 음, 피부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어, 이것이 가장 어, 좋은 결과입니다. 여기에 뭐 수술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수술을 한다든지 뭐 레이저 치료를 할 필요는 없었던 환자입니다. 어, 환자는 어, 마지막 지금 사진의 네, 3년후에그 경과를 보고 나서 어, 더 이상의 추적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적 종결 하였습니다. 어, 환자한테 제가 어, 추천해 드린 것은 아이가 다 성장하고 나서 저 지방세포가 없어서 피부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이제 성형외과나 이런데서 지방세포 이식을 해서 지방층을 좀 확보해 주면은 좀더 손목이 보기 음 좋게 될 거라고 하면서 어 사춘기 지나서 성장이 다 끝난 후에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